자 여기는 수원농수산물시장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 어, 여기서 해산물을 제가 사서 좀 먹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리뉴얼이 됐어요 전에는 좀 전통시장처럼 어...돼있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뉴얼이 됐는데 아. 이 조개 같은 종류도 골라가지고 2층에서 먹을 수 있어요 최대한 좀다 돌아다녀 보시고 네. 맘에 드는 데서 구매해가지고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음. 자, 찰광어, 찰광어, 찰광어, 다군이 빼고 2kg, 음. 예. 다군이 타박 예. 뺀 거고 뭐. 예. 예. 이런 걸로 요새는 사기 안 씁니다. 예. 뭐 물치 이런 거 없이, 없이, 예, 절대. 네. 음. 알겠습니다. 오늘 요 녀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찰광어, 청해수산 한판 드세요 알겠습니다 어. <웃음> 자. <웃음> 사장님 얼굴 꽉 한번 나오고 싶다고 하셔갖고 예아그 네, 이거 뜨는 거다 촬영해 도되니까아예 알겠습니다 그, 오 좀, 감사합니다 자활으을 한번 기절 시킨 다음에. 시 예. 한 접시로. 예. 혼자 드신다고요? 그게좀빠지이 부들부들해가지고 아, 네. 껍데기 벗기기도 힘들고 아 맥긴맥긴한게 맥디 있어야 맥긴해요잘 나갔는데. 깨끗한 장갑으로 바꿔서 보자. 네. 아. 사장님 저 무채는 먹어도 예. 되는 거죠? 예. 그리고, 예. 원래 같이 싸 먹어야 정상이에요. 아 무채 같이. 몸 네. 뭐 역할을 하는 면은 네. 소화제 역할을 하는 거다. 아 그러니까. 이거네 여기. 저기 뭐야 저 저. 일식집 같은 데 가면은, 무즙을 뭐 내서 해주잖아요. 에이. 근데 그 이유가 그거라고요. 음. 자, 회를 다 떴고, 이제, 매운탕 뼈도 챙겨가지고, 음, 어, 2층으로 올라갈 거예요. 자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, 아, 회를 제가 1층에서 떴는데, 그는 이제 2층에서, 그 초장집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초장집 네, 그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유튜브 촬영은 조금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사장님께 정중하게, 정중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아, 회를 들고 일단 네 저같이 치킨집에 왔습니다 어, 안녕 치킨 네. 이 찰광어의 다른 이름은 어, 대문자 광어 예, 프랑스어로 프랑 프랑스어로 티르봇 어, 어, 터봇이라고 좀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. 저 광어에 비해서 굉장히 찰진 식감이나 이런 게또 굉장히 또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직접 제가 오늘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회는 술에다 한잔 소주 한잔에 찰광어 사사. 야. 야. 야. 이거지 이거 와 진짜 찰지고 식감좀 약간 단단해요. 단단해가지고 와. 기름짐 전혀 없고, 진짜 이거딱저 같은 사람을 네. 위한 것 같아요. 네. 와, 장난 아니다. 네. 네. 아, 그리고 아까, 네. 여기 뜰때 사장님이, 여기 밑에 있는, 요거 무채. 요것도편낭에가지고 같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또 맛이 좋다고 하니까, 네. 네. 살짝 찍어서. 바로 한잔 더. 가 와. 와. 자체가 입안에딱 달라붙고 자, 진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지는 럼이 조은 조금 살짝 기름집니다. 근데 최민각이 씹히는, 식비는... 아유 질감 너무 좋고, 와. 용수용수용다짝 감겨가지고 씹을 때 굉장히 이 찰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요. 그리고 살이 단단하다 보니까 이 씹는 재미가 굉장히 좋습니다. 저처럼 이렇게 좀 약간 씹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, 어, 저랑 입맛이 비슷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최고의 회라고 진짜 자부합니다. 아, 정말 맛있어요. 아. 와... 아, 시원한 배김치랑 정말 깔끔해집니다. 회맛이. 키로에 4만원, 아, 그래서 2 k 로에서 8만원을 왔는데 그... 광어보다 조금 더 가격이 있는 편이에요 키로당 근데 어, 저라면 좀, 돈을 좀더 내고 이걸 먹을 것 같아요 아 물론 광어도 훌륭하죠 아, 광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조금 더 돈을 더 내고 어, 이 찰광어를 저는 어, 사먹을 것 같아요 아. 백수한테 해야지 샥 어. 썸에 썸에 간 한번 먹어봐야죠 어. 어. 어. 어. 아. 와 맛있을까? 사사 사라진 맛은 아닙니다 참 의미하면서 먹어야지 맛있는 거는 아우. 네. 음. 아. 우여기안녕치킨거 김치가 회랑 같이 먹기 진짜 최고네. 와 그리고 잘 계속 말하는데 저는 진짜 이 회는 저를 위한회 같아요 진짜 찰지고 쫀득하고 너무 맛있어요 와 앞으로 광어는 저는 무조건 이거 있으면 이걸 먹을 것 같아요 진짜 혹시 집에 간이 강하지 않은 요 김치 배추김치가 있다 그러면 이거에 회꼭 같이 드셔보세요 아니면 이걸 씻은 묵은지나 든지 어. 그런 거에 가가지 한번 꼭 같이 드셔보길 바라겠습니다 가자 바다른 아. 나요이거번엔 클래식하게. 클래식하게. 와 나를 위한 회야 찰광어 나를 위한 회아 어,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박진호님께서 형님의 최고 회는 무슨 회인가요? 회는 정말로 그 분위기 따라서 이게 또 맛이 또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바닷가 쪽에서 그 조금 살짝 쌀쌀해질 때 그, 아이고 말하다가 떨어졌네. 네. 요 회는 약간 살살해질때그 바닷가 쪽에서 딱 바로 잡자마자 떠가지고, 근데 화로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단단하잖아요 살이. 네. 근데 잡자마자 바로 딱 썰어서 약간 좀 치아가 굉장히 열일할 정도로 해가지고 아그자기그기 씹었던 회 네. 사실 어정도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먹었던 그 회가 진짜 인생에서 진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회였어요 음. 와 웬만하면 횟집에서 먹는 매운탕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와아 자 이거는 좀 미쳤습니다 어, 찰광 혹시 안 드셔보신 분들은 찰광호 파는 데가 있다 그러면 꼭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어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